자 이제 우리는 힐링 센터는 이제 얼추 했다 그제. 네. 자 이제 요 밑에 이제 해야 되 돼. 자이 실시간 상담은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 하는데 심리 테스트 하면 심리 테스트 해가지고 그 수능 들이고 그거 갖고 지금 뭐 결과내면 해봐야 되겠나? 뭐 타로카드 이거 해갖고 되겠나? 그림이 이거 한개만그리 갖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 푸는 거, 그거 갖고 되겠나? 안 된다며. 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의 어디에 있다? 심리는? 심리작용, 이 두뇌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행동하는 것이, 이습성에 의해서 된 것인지, 내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구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도 숫자고, 이것도 숫자고, 이것도 숫자로, 처음부터 숫자로 푸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는 숫자라 했잖아요. 숫자 풀이 부이겠다 그렇게, 그것도 1부터 9까지 수밖에안 써. 많은 것도 아니지. 1부터 단 9. 자, 이것은 우리는 사주로서 숫자로 풀이는 거죠. 어떻게 타고날 때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자. 애기가 지금 딱 태어나면 아는 게 뭘까? 응, 그래, 응해, 하면, 응애 하면. 자, 처음에, 어떻게, 언제 태어난 세기를 알 거고, 그제?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것이고, 이제는 엄마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먹어본 적이 없으니, 아무것도,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갖고 풀 수밖에 없어 태어난 거는. 그런데 심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요것만 해갖고 이것을 부정하는 거야. 그동안에 사주명리가 전부 다 너무 엉터리가 돼서 그렇다. 저거, 사주, 그동안에 사주명이 너무 엉터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심리, 이, 지금 심리학을 하는 거아니게요 그지? 이 심리학을 해서 이것을 갖다 부증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부증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난장판이 됐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것대로 하니까 점이 됐버리고, 이것도, 이거는 이것대로 하니까 점재이 됐버리고, 그런 거야. 그리고 점재이 탈할 거 없어. 점, 점은 어떻게, 신을 받은 사람이 점재이 됐버린 거지. 그런데 저거가 점제이 노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순응들이 갖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의 이 두뇌 속에 들어있는 이 어식이라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습성심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끄집어낼까? 여기서 끄집어내야 될 여기서. 여기서. 두뇌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사주로서 풀고, 이거는 심리 도구로서 풀고, 심리 도 그렇게 심리 테스트 용지도 여기서 포함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푸는 것이 숫자 연산법이라는 거다 인간의 두뇌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적을 숫자로 추출을 해서 이것을 우리는 심리 테스트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심리 테스트하는 방법이 자 1부터 9까지 선택하지요 1부터 5까지 선택하지요 1부터 4까지 선택하지요 단계단계별로 이 두뇌가 돌아가는 그 흐름을 엮은 순문대로 있어요 순문대로 숫자만 쫙 하게 되면 11개 숫자를 우리는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 속에는 1부터 9까지 수밖에 없어 11개 숫자가 쭉 이렇게 가면서 숫자가 착 쳤는데 이 숫자로 가서 그사람 심리를 다 풀어보는 거야 음, 아니지 그거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보고 이렇게 읽지 않는 한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다 그때 심리 심리를 정확하게 붙여줘야 된다 세상의 최고의 인인 앞으로 이것이 정말로 전문가가 하는 우리가 전문 상담 시스템 이것이 전문 상담 시스템 자, 우리는 이제 심리학 하다 보면, 갈때 뭐 보면, 이제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요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은 밤샘에서, 막, 돈이 밤샘에서 들을지도 모른다. <웃음> <웃음> 이거 상, 이거 상담하는데 여러분들은 많게는 한 30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어요. 됐, 됐인데식 달만 딱 되면 15분, 30분 정도면 아마 상담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시스템이 막 공급이 되게 되면 막 시적이 들어올 거 아이가? 아무나 할수 없잖아. 이거는 아주 고도의 전문가들이 하게 되네. 또 일찍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를 이것을 가르치는 거다 지금. 자, 이것은 숫자를 딱 추출하게 되면 이 숫자로 가서 쫙 상담을 푸는 거야. 그러면 밤에 우리가 열 건이 들어왔다. 이게 돈은 얼마 받을지 몰라도 한개만이라고 생각해 보자. 열건 하면 십만이지, 그지? 상담만 해주면 하루쯤에 시끄러서확 들어오잖아. 그러면 어쩌면 뭐 밤낮 주여로 들어올 수도 있어. <웃음> 왜? 전문 상담 시스템들이, 요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시스템이 막 깔리게 되게 되면 시청하는 사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을 거잖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뭐 이리지? 근데 이것이 조금 올라갖고 한 3, 3만 원 됐다 가게 되면 어떻게 저녁에 밤에 조, 조금만 이랬다라라라 해주면 여러분들은 하루 저녁에 30만원씩. 그러니까. 신라, 장나? 올릴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달되게 되면 한 15분, 20분만 하면 충분한데 하루 몇시간 하면 수십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시스템에서만. 그래서 이, 이거는 나중에 다시 상시해야 되니까. 그렇게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보자. 지금까지 심리학은, 솔직히 말해서 심리, 그거, 심리, 심리 모형 만들고 심리 그거 뭐고, 어? 그거 하는 거, 심리 도구 갖고 지 나름대로 막 제시한, 그, 주장에 불과한 거래, 아니? <웃음> 그,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제, 우리는 돈벌이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돈벌이는 별거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차도 한개 사야 되고, 그치? 큰 차도 한개 사야 된다, 왜? 아니, 그건, 그는 나중에 하면 <웃음> 되고, 그건, <웃음> 만약에 수련장까지 사람이 싣고 가야 하면 큰 차도 한개사내야운전 해야 되니까, 이거. 그래, 산책을 싣고도 갈고 할거가 자,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사업을. 자, 우리는 사업하는 데는 우리는 세 가지 요행이 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사업이다. 두 번째는 아까 저기 얘기했잖아, 숫자연산법이다. 이것이 상담 시스템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힐링 레포트 사업이다. 자, 여기서 이제 나아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개원이라든지 심리 교정이라든지 우리가 안 좋은 거, 치, 치유라든지 이런 것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는 돈이라는 거다. 그러면 처음에 DB 산업에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심리학 DB가 만들어진대. 이거 운세학은 우리는 운세에서 좀벗어나자 심리학 할 때는 운세에서 좀 벗어나갖고, 이 심리학 DB가 만들어지면 정말로 세상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 각그 힐링 센터별로 이것이 가보면이 심리, 여기서 마케팅 한게 전부 다이 직접 상담은, 어? 직접 상담은 전부 다 이게 한게 모이게 된다. 그지 자 이것을 우리는 밤새도록 상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낮에도 상담하는 사람, 밤에 상담하는 사람 나눠서 상담해 줘야 돼 나중에 보면 실시간 또 여기서는 할수 있어 실시간 여기까지 지금 다 내가 구상을 해 갖고 테스트는다 해놨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상담하게 되면 내가 바로 보자마자 상담할 수 있도록 틀제가다돼 있어요 자그 다음에 힐링레포트 사업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올바로 가라게요. 올바로 갈수 있도록 우리 가르치는 것이고 이거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고 음? 자 이+ 사업이 우리는 최고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사업들은 우리가 회사에서 하겠지만은 지원을 서포트 하겠지만은 이 상담센터라든지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나가는 거야 교육 임마 상담 이런 거는 우리는 기본이고. 그거는 이 국민 학생들이 하는 그 사업.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야. 만든 후 내가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뭐가 도구가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올 거야. 인터넷 도구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것을 갖고 이제 펼쳐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는 밥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비프 스테이크도 먹고 차도 한대 사고 그지. 이 정도는 되겠나. 그러면 그 이상 또 욕심 지기면 우리 가부 안 하면 안 되고 잘하는 사람은 또 가고 잘하는 사람은 이렇 계속 가고 못 가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가고 그렇지 그래서 이 학문이 정말 무슨 학문이고 정말로 세계 최대의 학문일 수도 있고 기회가 인생에서 단한 번의 기회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중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 선생님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성향이랄까 어떤 성품을 아 공부는 성품하고 필요 없다. 우리는 가직 학생이 시이다 있으니까 성부도 필요 없다. 내가 선생하고 좋은 사람은 선생으로 가는 것이고 돈잘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대로 가는 것이고 상담하는 사람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어떤 학문이든 상관없이 이 몽땅 다 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성향이 이런 걸잘 하겠다는 게 필요 없고. 우리는 해놔놓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야. 이 회사가 생기면 어떻게해 나는 이거 상감도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컴퓨터 이거만 하겠다. 그러면 이, 이 회사에 가가지고 일하면 되겠지. 알아요? 뭐, 개발을 하든지, 어는데 할까요? 그죠? 나는 인쇄소밖에 못 하겠다. 그러면, 여, 어갖고, 열심히 빼워갖고 나중에 힐링 레포트 인쇄해주는 거, 그거 깨끗하게 잘해주면 되잖아. 내가 뭐, 다른 걸모르갖고 타이프는 기못 친다. 그럼, 야, 와갖고니 타이프, 책 만드는데 타이프을 치라고 하면 되고. 도대체 안되면 니는 오갖고 전화나 받으라고 그래서 성향을 너무 따지지 필요가 없다 우리는 왜냐면한 개만 가면 성향이 필요한데 이거는 거대한 규모로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누구든 다 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르고 숨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가르쳐 갖고 숨은다는 거지 모르고 어떻게 숨 겠다 그지 이 개념을 다 알고 하나씩 하나씩 섬 묻는 거야. 그럼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젊은 사람이 복 받는. 나이 드는 사람은 지금과 길만 닦아놓지. 아무것도 험난한 길에 지금도 로 닦는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죽은 오고수석다못 보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지금 오늘 처음이잖아. 그제. 오늘 2 6 년부터 처음 하는 거야. 대구도 지금. 언제 오+ 오분 달부터 처음이야. 진짜. 실 거는. 이 본선 주기밖에 안 했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야지. 그치? 그,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 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길도 없는데, 이거 뭐, 어? 포크레인 하고 트럭터 갖고길내놓거 그지? 길 저만 되면 뒤따라 오는 사람 젊은 놈들은 얼마나 빠르게, 그지? 후다 닫고 나고막 뒤가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다 보면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아스팔트 하나도그못 걸어간다, 힘이 없어서. 그, 우리는, 우리가 사는 데까지 열심히 잘, 잘, 잘 먹으면 되는 것이고 빛은 나중에 빛은 보는 거야 그래서 학문이 하나 번성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30년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야 10년 만에 빛 본다는 거야 20년 되면 전 세계로 펼친다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학문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가는지 모른다. 아까 얘기했지? 강사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노? 강사 사격증 주는 것이고, 시험 문제 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시험 무시험으로 가는 것이고. <웃음> 그렇잖아,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시험 문제 못 내니까, 어째서. <웃음> 그거 뭐, 시험 치고 싶은데도, 시험 문제가 없으니까 채점할 사람이 없어서 그만하는 거야. 그렇게 고 며느 그 그럼 해도 엄청나게큰 거잖아. 그리고 지금 가리키는 감면 나중에는 감옥 감옥 단위로 돈을 내야 되지만은 아 지금은 몽몽때리 감옥에 할수 있다면 몽을다 갖춰준다, 몽땅다. 얼마나 큰 혜택이야. 그렇게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 뭉친 재는 뭉쳐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뭉쳐가 있다가. 내가 독립할 수 있겠다 싶으면 난 독립해야 한겠지 그 밑으로 하나씩 하나씩 같이 치는 거야 그럼 젊은 사람은 숙달 딱 해갖고 쥐하게 되면 어떻게 본점은 요것만 하는데 지저분은 요것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지지분은 본점인데 로얄티는 줘야 된다 그렇죠 로얄티는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지금 보면 본점보다 지점이 항상 크게 될수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자가는 사람들은 협회에도 가고 강사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선임 참사들 가고 뭐 사업도 가고 어마어마다갈수 있는 거야니 이게 이고 선점이네요, 완전히. 그렇지. 이거는 누구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특허에 전부 다 걸려 있고 저작권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어. 이 가족은 퍼치고 다니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가으면 그건 전부 내 길이야. 이, 이땅내 거다, 이랬으면 뭐, 그건 내 땅이야, 잉? 서부 개척 시대는, 서북 개척 시 <웃음> 마찬가지다.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을 막아갖고 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험악할 수도 있어요, 생세니 무슨 소리 하잖아. 저리 저거 저것 방어하기 위해서. <웃음> 이렇게 놓으면 힘을 합쳐가고 가야 되는 거야. 분명히 그런다.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옛날에 그수리 사주를 가르칠때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막도를 깼다. 너는 사주니이는 학문이 아니다고 이렇게 했다. 면 그래서 한 머리 어느 거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거 방어하려고 내놔 놓고 또 이상한 사기꾼이 하나 나타났다. 저거 그러면 저거 가으면 사기꾼이라는 소리야. 이거. 그런 소리 한다. 그렇게 막 시비하고 이런 게 질투, 시비, 험모 이런 걸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난간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뭉쳐갖고 가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이론적이고 모든 것은 100% 스다웃이야 이거는 누구도 안 된다는 거다. 나는 내가 잘하면 막 교수도 다물어내분데다 그렇잖아. 학생들이 배우겠다고 안 가면 저 교수 물어놔야지, 뭐, 이러겠 지가 요소, 열심히 배우든지, 그죠? 배워갖고 가든지. 저금살라면 배우는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뭐안 배우는 거지. 뭐 죽으려고 제 누가 뭐, 어쩌겠노? 죽으려고 마음 문제 뭐, 그거 말 필요 없잖아. 우린 빚기 갚으면 되는 거고. 그니까 너무 부정은 또 하지 말고, 그는 우리는 이제, 이제부터는 우리 전육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우리는 부정할 필요는 없어, 실제적으로. 그지 그니까 우리만 열심히 가는 게 뭉치갖고.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도와주고, 자, 있는 사람인자는 받는 것이고, 많이. 없는 사람인데는 우리 봉사도 좀 많이 하는 것이다. 이게 출제 목적이다. 여러분들은 이거 한다 해가지고 회피에 돈 내놔라.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응? 회피에서 다돈줄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분들은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직업이다. 사업이고. 여러분들 이거 하게 되면 이거는 평생 끝이다, 나. 죽을 때까지. 이거는 정년퇴임도 없는 거야. 응? 내 몸만 승하면 되는 거야. 몸이 안 성해도 어떻게. 나중에 디비라든지 이런 걸 남아있어 사업이 내내 내 권한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잘만 됐다면 그치? 이런 사업이 어디있노? 지금 전부 다 공짜 이가 그지 우리 오늘은 이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합시다 이제 충분히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일단 생겨 공부할 맛이 나지 그러면 나는 이만한 포부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할 것인가 요만한 포부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할 것인가 그거는 자기 선택이다 그거는 자기 선택이다 그까지 내가 뭐 어떻게 응? 하라 말하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